사실 제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좀 써봤습니다 제 마음이 담게 편지요! 어? 편지요?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처음 뵙겠습니다 173 땅콩이 속이로운 공구륙이라고 해 반갑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SCP-166 서키버스예요. 근데 보기보다 되게 수줍음 많으신가 보다. 아니, 사람 얼굴 보면 제가 가끔씩 욱할 때가 있거든요. 왜냐? 내 얼굴 보고 못생겼다고 할까봐 마 죄송합니다. 제가 또 욱했네요. 죄송해요. 오, 괜찮아요. 저기 공구령님. 평상시에 뭐 하고 지내세요? 어 저는 그냥 뭐 실험실에서 일이 갔다 처리 갔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. <웃음> 그러면 음, 만약에 저랑 만나신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? 아저 어,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같이 한번 당해 봤으면 <놀람> 네? 아아니에요아 어, 어, 어, 답답해. 남자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. 아 짜증나. 뭘 제대로 해요. 사실 제 성격보다 제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시는 거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저는 얼굴 안 봐요. 성격 보지. 어, 됐어요. 내 얼굴 보고 또 뭐라고 하는 거지. <웃음> 어, 짜증나. <짜장면>. 저도 뭐, <웃음> 소개시켜줘가지고, 진짜.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네가? 야, 사람 얼굴도 못 찾아보는 거웅들에게 무슨 소개팅을 한다고? 그래. 아, 난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제발 좀 도와주라. 이구 알았어. 내가 그것으로 바로 갈게. 오, 고마워. 아, 예, 저 옆에 이제 친구가 살아가지고. 아, 안 물어봤어요. 어, 뭐야? 시간 아깝고. 저좀이다 들어가봐야 될거 같아요. 박사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. 어, 그래도 이게 소개팅인데. 아, 됐어요. 남자가 방력도 없고 리드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어. <웃음> <웃음> 뭐 소개팅한다고? <웃음> 아이고 웃겨. 어디 아, 있는 거야 도대체? 야공고류 어? 야 거근류. 나 여기 있어 거북이. 어, 어, 조용해, 조용해. 네. 네. 어, 저 저로 뒤로, 뒤로 조심히 와. 어, 어 알았어. 진짜. 쟤왜 이렇게 긴장했대?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팔들고 어.. 아, 아니.. 겨드랑이가 아파가지고.. <웃음> 겨드랑이 땀 많은 사람 싫으신가 봐요.. 어? 당연히 싫죠! 주, 주, 주, 주, 주. 예? 뭐라는 거야 지금? 오! 잠깐만! 저.. 저.. 저 저거 뭐죠? 저거 저거? 예? 뭐요? 뭐요? 뭐요? 어.. 아유 아.. 아네 잘못 봤네? 어.. 뭐예요? 싱겁게 사람이.. 어. 야공부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말만 해! 일단은 여자는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돼! 알았지? 오, 어, 어, 알았어, 이쁘다고, 어, 허허 어. <웃음> 아, 저기, 어, 어, 서큐버스님. 네, 왜 그러시죠? 어우, 진짜, 어, 머리 스타일도 너무 이쁘세요. <웃음> 어, 새치가 진짜 하얗게 빛나시네요. 네? 아, 아, 아 그게 아니라, 어, 웃는 얼굴도 이쁘세요. 와우, 환하게 웃으시니까 가운데 낀 포츠카루가 빨갛게 빛나네요. 네? 이 남자 뭐야 진짜 짜증나. 어나 나갈래. 어 나갈래. 오 어, 아니 어디 가세요? 그게 아닌데. 어 됐어요. 어 짜증나. 잡아야지. 잡아야지.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야, 야, 야. 저기 서큐버스 가잖아. 이 야, 너뭐 잘하는 거 없어? 어? 어, 잠깐만. 어나나 영국시 나 있을 때 저기 좀 노래 좀 배웠었어. 노래? 너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야? 오호. 어, 비형이 어. 부르는 거 비형이? 널 붙잡을 노래. 와 해봐, 해봐! 시, 작!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네 손이 날 미뤄네.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어떡하냐, 진짜. 이거, 어,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어, 이거 있어, 이거 있어. 잘 봐! 하, 두, 셋, 넷, 서큐버스 강남생활 호, 호, 호, 호 공군우리군 서큐버스탈 호, 호, 호 야야야야야야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야오 어, 진짜 좋아 좋아 빨리 가 빨리 붙잡아 빨리 붙잡아 빨리 오 거북 고북아 저기 서큐버스 저 서큐버스님 어. 아왜 이렇게 귀찮게 진짜 왜요 왜요 또뭐볼일 있어요 오 어, 사실 제가 제 매력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요. 제가 사실 춤을 좀 춥니다 <웃음> 어 진짜요? 어, 어, 제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겠습니다! 하나 둘셋넷 소큐보스 공구 6살 더더더더 소큐보스 공구 력살호 허, 허. 허, 허. <웃음> 아굉장사이가 네, <웃음> 아니라 사이 <웃음> 진짜 <웃음> 아, 아 서큐버스, 짜증나 진짜 어나 할래 소큐보스 공구 6살 야말밥 주세요! 아 어? 서큐버스 096살! 야, 야! 야! 어? 야! 아니 춤을 좀 제대로 취대 꺼 아냐 왜? 니가 흥이 나가지고 난리야 지금! 안 되겠다 다음 작전에 돌입해야겠어 어? 다음 작전 또 있어? 에이그 따라와봐! 오! 알았어! 고고워고워 어이구! 고마워.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! 어? 짜증나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완전 망했어 네팔 재우 소개팅 소개팅은 진짜 어 자존심 상해 진짜 어 짜증나 야야야야야야야와봐일와봐공부리 야. 여기가 서큐버스 집이야 어 그래? 오내말잘 들어 진짜 마지막이야 어 일단은 여자들은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게 감동이란 말이야 오, 오 맞지 맞지 맞지 너의 마음을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야 어때? 오오오 오, 오.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, 좋아 좋아 아 좋아. 진정하고 잘 생각해서 편지 쓴 다음에 서큐버스한테네 마음을 전하는 말이야 알았어? 오 어,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그럼 지금부터 편지를 써야지 아 편지를 쓰자 내가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! 알았어! 고마워! 이렇게 똑똑! 똑똑똑똑! 누구세요? 어? 어? 뭐야? 우리 집 어떻게 한 거야? 지금 나 비행한 거예요? 어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아쉬워서요. 사실 제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 편지를 좀 써봤습니다. 제 마음이 담긴 편지요! 어? 편지요? 어? 어. 내가, 내가 또그 편지, 편지 감성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대 <웃음> 무슨 편지 썼다는 거예요? 저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? 뭐? 편지 썼다니 네 들려주세요 <웃음>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 어? 어? 어? 어? 이거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I'm 맞 d r e a m y d r e a m e 거짓말. 왔어요 내가 알지 너? <웃음> 어떻게나 너는 진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아이고 네가 무슨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코봉아 왜?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왜? 네가 시킬릴들 다 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너 혹시 사랑해 본 적은 있는 거야? 아! <웃음> 와얘 진짜 웃긴다 <웃음> 안 해봤는데 뭐야 사람도 안 해놓고서 나한테 네가 고치지를 해?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지. 우와 우와 나 화났어. 우와 나 화났어. 아니 그 그게 아니잖아. 왜, 왜 화를 내? 너 가만 안다왜그래나한테 거기서. 하지 마. 하지 마. 검은색이야. 검은색이야. 짜증나 짜증나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완전히 망했어 아... 어... 그런데... 왜 공구력이 어, 생각이 나지? 나지? 아... 모르겠다...